돌았대 개지렸지. 나는 그때부터도 좋아했는데. 되고파 너의 오빠.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. 나 이거 춤출 줄 알아. <웃음> 나나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. 처음에는 어왜 저래 했는데 비가 너무 잘 생긴 거야. 어 어머 저저 친구는 아 너무 잘 생겼어. 제가 진짜 완전 개 좋아하는 상임. 스 핑크스상. 아니 스핑크스 상이 뭐냐면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주구장창 밀어온 건데 내 이상형은 뭐냐면 여기 음영 빡 들어가 있고 그 쌍꺼풀이 없잖아 나 쌍꺼풀 없는 거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길고 진짜 개질린다 와우 셰 와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무쌍해 코 되게 오똑하고 입술 되게 길고 진짜 개 잘생겼어 임다혜? 여자분 아니에요? 아 뒤질래? 아니야! 쟤 눈이 안 크잖아!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완전 내 외적 이상형이 온유였어 코 어떡하지? 무쌍이지? 근데 진짜 계열 받는 게뭔줄 알아? 남자애들이 야 나랑 온유랑 비싸게 생기지 않았냐? 그럼 나네 이상형이냐? 이럴 때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야야 나, 나 코만 가리면 완전 온유 아니냐고 저, 뒤질래? 하면서 <웃음> 뒤질래? 그랬지 었 일진 달장. 아니, 개별 봤잖아.